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 회사 지목 부동산 장지 목입니다 오늘은 창포동에 있는 상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여 건물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로 운영하고 있는 상가 매매입니다 앞쪽이 8m 도로에 접혀져 있고 옆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재는 건물 옆에서 촬영했습니다. 아주 깨끗한 건물입니다. 앞쪽에 골목입니다. 위에 태양광이 보입니다. 반대쪽의 골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매매할 상가입니다. 이렇습니다. 전면입니다. 위에서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고 뒤쪽으로 아파트가 아주 많이 보입니다. 매매할 상가입니다. 아파트와 태양광이 보입니다. 이 부분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1층 출입구입니다. 전면이 아주 멋있게 보입니다. 앞쪽 도로입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시니 계속 봐주세요.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영일대 해수욕장입니다. 여기가 창포사거리입니다. 창포사거리. 여기가 포항고등학교입니다 포항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이 부분에 있습니다 영일대에서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여기가 SK 프루지오 2차 SK 프루지오 1차입니다 여기가 두어 남부초등학교 두어고등학교 두어초등학교 창포중학교 이렇게 학교가 많습니다 여기가 장량초등학교 여기가 창포메트로시티 1단지 창포메트로시티 창포 2단지 창포주공 2단지입니다. 창포청우타운 현진에버빌 2차 3차 이렇게 아파트가 많습니다. 여기가 창포아이파크 1차 창포아이파크 2차 창포아이파크 3차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도 길이 있습니다. 장세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창포동입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31.5제곱미터 70평입니다. 도로는 8m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 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입니다. 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주용도는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1평 지붕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276 제곱미터 84평입니다. 1층 면적은 138 제곱미터 42평, 2층 면적은 138 제곱미터 42평입니다. 1층은 상가 한 개, 2층은 상가 한 개입니다. 3층은 중축이 가능하나, 현재는 2층입니다. 열도. 내진설계는 준공일은 2018년 6월입니다. 내진설계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태양광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별도로 있습니다. 스타디 1층과 2층은 스타디 카페로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3 0 0 0에월 250만원 받습니다. 매매금액은 7억 5천만원, 대출은 4억 8천만원, 보증금은 3천만원입니다. 인수할 수 있는 금액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